요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oh 에브리바리 네, 여러분! 요즘이 체중 조절용 시리얼 두잇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. 이거 두 개에 6천... 할인해서 6,900 얼마, 얼마인데요. 제가 진짜 돈 주고 산 제품입니다. 그냥 솔직히 여러분 긴 말하는 거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바로... 바로 해볼게요. <웃음> 아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? 맨날 제가 긴말안 한다면서 제가 제일 말들게 하거든요. 스윗 카카오랑 프시베리이두 가지인데요 가격은 사악하지만 생긴 건 귀엽게 생겼어요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가격 귀여운 얼굴을 하고 제 돈을 빨아먹고 있고요 이렇게 스쿱이 들어있습니다 얘두 스쿱이랑 저지방우유 100ml를 먹으라는데 저는 저지방이 없어서 그냥 서우우우유와 함께 먹을게요 두 스쿱에 한 80g 정도 하네요 이제 서우우유는몇 그램을 넣었지? 저지방이 저희 동네에 없어요. 저지방을 저희 동네에선 취급을 안하나봐요. 77g 정도 넣어볼게요. 도전! 바나나 맛이, 바나나 특유의 그 걸쭉하면서 느끼한 맛 있죠? 그게, 그게 되게 많고, 초코맛보다는 바나나의 그 느끼하고 걸쭉한 맛이 많이 느껴지고, 씹을거리는 많네요. 우리가 생각한 정말 맛있고 진한 초코맛보다는 그냥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초코쉐이크 하면 뭔가 3% 부족한 초코맛 있잖아요? 다음 이 친구도 역시 제 돈을 다 먹어버릴 준비를 하고 귀엽게 하고 있습니다 음. 귀여운 얼굴에 침못 뱉는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오내용물은 초코보다는 뭔가 아, 당연하지 프레시베이니까 밝아요 이렇게 한 수쿱 수국, 한 수쿱만 먹어보겠습니다 자, 우유는 아까 80g이었나? 77g 넣었으니까 지금은 대충 42g 정도 넣어줬습니다 앙냠냠 음... 다시 한번 오, 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, 여정 정신 차려봐 자, 다시 먹어볼게요 앙 아, 이제 둘다 너무 달아요 제가 되게 단걸 좋아하는데 둘다 되게 달아서 약간 깜짝 놀랐네요 달면 좋지 달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속세 맛을 느끼라고 다이어트 중에 근데 기대가 컸어서 그런지 둘다좀 많이 뭔가 뭐 딸기 맛이면 딸기 맛, 초코 맛이면 초코 맛 이렇게 좀 단조롭게 일차원적인게 아니라 좀둘다 뭔가 좀 복잡해 맛이 얘는 바나나 섞인 느끼함이 있으면서 약간 초코 맛보다는 좀더 약간 꾸덕하면서 뭔가 좀 상쾌한 초코 맛이 아니야 깔끔하고 달달한 단순한 초코 맛이 아니었고 얘는 약간 뭔가 방귀맛도 나면서 음 다시 먹으니까 미숫가루 딸기 물판 <목소리> 프레쉬베리 한 딸기 느낌? 약간 둘다 느끼한 맛이 좀 있어요 왜그럽지 어우 기대가 너무 컸나? 어떡하냐 이거? 편타오네 잠깐만 밤에 갑자기 야식이 생각난다거나 솔직히 그냥 시리얼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 아니에요? 다이어트 최종 제절제절제절제절 제절 제절 제절 제절 제절 제절 제절 제... 식품이라는데 그이크 먹으면 쉐이크 특유의 입에서 알맹이 남는 거 알아요? 쉐이크 가루도 남는 거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알꼬망게 끝내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만 유정이 늘 매중했습니다.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